이거우리사랑이지이거우리사랑둥이지우리 누나 봉투를 입었어 건강하려고? 응? 우리 사람 좀 보시네. 갈까? 대전에 갈까? 가자. 가자. <웃음> 대전 갈까? 응. 갈 거야? 눈안 응, 모자 좀 쓰고. y e a h <봐로> <우리 가라지>. <쥐> 어. <쥐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구쟁이 가려고 나왔습니다. 날이 엄청 좋아요. 1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캠핑 안 가는 날은 보통 강이랑 강아지 운동장 다니거든요 강의랑 오늘도 개구쟁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브이로그 너무 어렵다 <웃음> <으잇>? 갑시다 강량점 어. 펠트 <웃음> 매야 돼 으잇. 됐다 노래를 틀고 <웃음> 여러분 도착했는데 지금 평일이라 <웃음>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만차예요. <웃음> 오늘 못 찍을 것 같아요. 너무나 <웃음> <넘나> 당황스럽네. <웃음> 강이 우선 가, 우선 갈까? 우선 강이랑 놀다 오겠습니다. 얘네 마지막 월티 와봐 이야 멋있네 이야 가자! 얼른 가자! 이뻐. 가자, 이제. 들어가 우와. 아저씨, 이거 드실 거예요?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그치 강지 멋진 강지구나 강아지 안되는것이요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가 있지? 응? 어쩜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가 있지? 강이는 어, 털도 잘 자르고 발도 잘 씻고 목욕도 잘하고 우리 강이는 빗도잘 빚고 졸려요 <웃음> 졸렸어요